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레노입니다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여기로 이동했죠.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새로운 삶을 좀 구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구하기로 했어요. 이제 8명에서 9명으로 바뀔 겁니다. 배이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. 야 너네 벌써 다 먹었어? 말도 안돼 아니.. <웃음> 왜 이렇게 빨리 먹어? 아 이해가 안 되죠? 자 먹을 거좀 줍시다 일단 얘들을 키우는데 2.5개씩 먹는 것 같아요 여딱 보시면 아니 잠깐만 이거 다 먹었다고? 말도 안돼 야 너네 이 나쁜 놈들아 아니 이 버그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먹으면 어떡해 머리 아프죠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 와중에 한 명이 구해졌기 때문에 저 이것저것 완료된 게 많죠. 아니, 너네 다 먹었잖아. 근데 왜 그래? 이해가 안 되죠. 자, 일단 엄마 할당을 시켜봅시다.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, 일단 내부적인 일을 먼저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런 식으로. 본반 업무를 주로 하고 밥, 먹는, 밥 먹이는 는밥먹 것도 주 업무로 할게요. 이거 밥 먹이는 거. 자 얘가 담당을 할게요.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요 그러면 업무가 좀 분담이 되겠죠? 자 구름다리. 구름다리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. 고기? 고기는 벌써 다캔것 다캔 같죠? 그러면 슬슬 이동을 합시다.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이쪽으로 먼저 이동을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기다란 섬 이쪽으로 가도 문제가 없겠죠. 갈매기 난 나중에 구합시다. 일단 여기로 이동해보고 판단해볼게요. 그 전에 해초류 찾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크흠 머리가 아프네요 일단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후반기가 되니까 상당히 많이 끊기죠 일단 이동해봅시다 빠르게 해서 이동해 볼게요. 그래요. 여기에 조류가 있었죠?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봅시다. 와 연료 많이 들어가죠? 근데 저희가 연료를 많이 생산해 놨기 때문에 별일은 없을 거예요. 여기 갈매기도 있고 고철도 있고 별일 없네요. 음 좋아요. 자 좀만 더 이동해 을 봅시다. 고기니? 고기 아니죠. 일단 둘다 얻을 겸 이렇게 살짝만 이동할게요. 호잇 됐어요. 자! 랜드마크 비웁시다. 여기는 뭐가 있더라? 그래요. 나무가 있죠. 근데 저희는 먹을 게 먼저 중요하니까 여기 해초류 여기 먼저 조사를 내릴게요 자 일단. 갑시다 그리고 고기 어디 있니? 고기 하나 있죠 이 아이 이 아이도 수확을 하도록 지시 내릴게요 자 지금 16포인트나 남아있는데 음 그냥 어찌하면 좋을까요? 집을 만들까요 그냥? 집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자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. 낚시 오두막이냐 근데 낚시 오두막은 해초류를 이용해서 고기를 낚는 거잖아요. 그쵸? 이게 지금 효율이 좋아졌을지 안 좋아졌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집을 만드는 게 제일 현재로선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합시다. 집이 있어야지만 애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만약에 비해서 푸드트럭 하나 더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설치 해놓고 이제 집을 만들어 놓을게요. 가능하겠죠? 그리고 이 해초류 만드는 이 최초 그 해초류 양식장은 이두개 외에는 덜 필요, 그덜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지금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일단 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얘네 미쳤구만. 왜 이래? 이거 좀 기다릴게요. 아직 배고픈 것도 아닌데 왜 이래? 이쪽에다 한번 집을 만들어 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호잇! 그래놓고 거대한 집 있죠? 이제 두 명씩 재울 수 있어요 하나 둘 여덟 명이니까 넷렇게해이거 네. 뭐야? 서 이렇게 해이야게음그이 다음에 길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. 같아 이렇게 만서 이렇게 해 이렇게 만들 이렇게 이쪽이쪽 이렇게 해서 이이 내릴게요.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 칩 하나 더질수 있는 것 같은데 연결할까 말까 이동하는데 좋으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긴 한데 연결합시다 너네 노란색 될 때까지 안해주고야 거짓말쟁이들 난 재료가 상당히 많이 부족할거예요 그건 알고 있는데 일단은 주변에 고철을 얻을때가 있긴 하죠 여기 이런데 철거을 시킬게요 어차피 연구 포인트는 더 필요하니까 저런거 수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진짜 고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. 사실 낚시 오두막만 생기면 모든 건물들 다 지은 건데 물론 제가 물에 관련된 건물들은 안지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.. 뭐였죠? 그..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.. 태양증류기 있죠? 이거는 효율이 굴렸던 걸로 기억해요.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건 안 지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걸 지었으면 지었지 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까? 기대가 되네요 와집 만들어졌다 너네 행복하지 않니? 피곤하면 이제 빠른 속도 회복이 될거예요 아, 근데 이제 슬슬 좀더 느려지기 시작했어요. 큰일 났네. 넌 누구니? 자이 아이의 정체를 한번 확인해봅시다. 크롤리 먹는 거 만들고 운반하고 음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? 딱히 할수 있는 게 없네요. 할거 없으면 탐사나 좀 갔다 오렴. 이렇게 합시다. 바로 이동하죠. 빠빠. 아, 보기 좋습니다. 집들이 만들어지고 있죠. 이제 한 명만 더 신경 을 쓰면 될것 같고요. 오, 여기 이렇게 집이 만들어지네요.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만들게요. 그러면 모든 인력에 대해서 집을 제공해 줄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행복합니다. 보기 좋네요. 잠깐만 이 와중에 너네 수집 다 하고 있는 거 맞지? 우? 아 그러네요. 열심히 하고 있네요. 그럼 여기는? 아직 안 하고 있죠? 좀 기다립시다. 너네 좀 이상해. 너네 좀 이상한 거 알고 있지 지금? 배고픔 표시가 안 된다. 버그 걸린 것 같아. 이 자식들 너무한 거 아니야, 이거? 아니, 오늘 좀 이상하다고. 이상하다고, 이상하다고. 일단 좀 먹이를 먹여볼게요. 자, 빨리 움직여보자. 그리고 정어리 좀 만들어 놓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됐어요. 자, 밥 먹이러 오는 사람 누군가? 아, 이해가 안 되네. 자, 밥 먹이러 오실 분 어디 있습니까? 빨리 보여줘요. 이렇게 먹이기 시작했죠? 봐봐요 버그 걸렸죠 이놈 시키들 너네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? 야 그래 완벽하지 않죠 처음에는 갈매기들이 작동을 잘하다가 지금 맛이 갔어요 어,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얘들은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상태 그대로 이렇게 굳어버렸으니까 네, 포기합시다. 마무리 어 대요? 또 놀고 있네 누구니 자네 정체는 무엇인가? 이 아이죠. 이 아이도 제작할 게 없으면 탐사 보낼게요. 잠깐만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? 말도 안 돼. 이거 만들고 있잖아. 그래요. 자 빠른 탐사 빨리 진행하시고 여기는 이미 탐사 완료됐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탐사했고 뭐 이쪽은 해야 되고 여기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? 여기 아주 아무것도 안보이죠? 그럼 반대쪽으로 이동합시다. 자 이쪽에는 뭐가 있죠? 여기 이미 갔었고 여기 갈매기 하나 있고 갈매기 하나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위에 해초 있죠? 그래요 여기 먹을 거 하나 들리고 갈매기 하나 구조한 다음에 여기서 고철 얻고 이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좋아요. 결정했어 일단 여기만 정리되면 빨리 이동할게 요 너네 뭐하니 이거 안되겠구만 자 놀고 있는 아이들은 뭐 할게 없으면 탐사라도 나가렴 내가 아주 강력 추천을 할게 그래도 이동을 안, 하, 안 하죠. 안 되겠어. 자, 초밥 만듭시다. 초밥 만들고. 물은 열심히 만들고 있니? 만들고 있죠. 아이, 거짓말쟁이들. 이거 언제 움직일 거야, 이거. 버거 걸려가지고. 음.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. 나중에 포인트가 모이면 슬슬 먹을 거를 신경 쓴건 그만두고 이제 물을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이거 하나로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좀 최대한 저장 을 시켜야지만 저희가 좀 안심이 되겠죠. 이것도 좀 미리 좀 갈아 넣읍시다. 얘들도좀 위치를 바꾸면 해결이 될까요? 아니 미친 야! 너네 그만 먹어 이건 나쁜 놈들이구만 이거 저 정어리 다 먹었죠? 열몇개 있던 정어리 다 먹었어요 에라이? 진짜 너무한 거아니고 우리 많던 정어리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정어리 어떻게 할 거야 에이, 일단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탐사를 나가야 되는데 얘들이 나갈 생각을 안하네 그 이유가 뭘까요? 몇개 남았어? 두번 왔다 갔다 거리면 되죠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아쉽지만 갈매기는 어, 좀더 패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일 잘하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미쳤죠. 그래,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단 내비둡시다자 미역도 58개나 있고 고기도 많고 좋아요. 별게 없겠네. 예 남은 거 움직이면서 고철만 좀 수집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그 고철 자원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선 3 2개 파이프 23개죠. 그러면 뭐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. 에이 너네 나빴어 이거. 이거 없애는 방법 없을까? 없애고 다시 만들면 얘들이 움직일까요?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. 옆에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. 테스트 삼아. 자,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죠. 됐어요. 아,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거, 이제 해체해도 될것 같아요. 해체합시다. 자체고 여기도 다 비었죠? 연구소 해체할게요. 굳이 필요가 없어요. 연구 포인트만 얻으면 바로 갈매기없고그 다음에, 그, 해초에 얻으러 이동을 할게요. 여기다 한번 쳐봅시다. 일단 이거 없애볼게요. 뭐야, 갈매기들 다 어디 갔어? 기다려볼게요. 그래 지금 집 없다고 메시지가 떴죠 그래 알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다시 만들어 줄게 자 이렇게 빈자리에다가는 건조대를 만들거예요자 나중에 대비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어 볼게요 야, 어디 갔니, 다들? 하, 좀만 기다려 봅시다. 일단 길을 만들고. 아, 이거는 조금만,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좀만더 늘릴까요? 아니면 레비도레비도차라 없을 것 같아. 야, 가맥이 집.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. 여기다 하나 짓고요. 여기다가 또 하나 지게요 만약을 대비한 수한 명이에요. 자, 보니까 모든 자원들 다 수거를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이동을 해야겠죠?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갈매기가 있던 곳을 찾아 이동을 할게요. 자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아 여기도 자원이 필요하긴 한데 아 그건 나중에 합시다. 여기 먼저 갑시다. 자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. 어 여기 영국 포인트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 붙였네요 이쪽에는 더 없나? 딱히 없죠? 자 우선 갈매기 친구를 한번 구해볼게요 보인? 구조! 아니 이거 말고 자 이걸로 구조하고 그 다음에 남은 랜드마크가 이, 있나요? 없죠? 그러면 물고기나 좀더 얻은 다음에 이동을 할게요. 오잇. 좋아요. 예 거의 다집 만들었는데 좀만 기다리렴 좋아요. 자이대러 출발을 했죠. 보기 좋네요. 가끔씩 버그가 걸리네요. 왜? 왜 먹을 게 없다고? 어, 음, 난 이해가 안 되는데. 정어리 몇개 있죠? 야, 또 정어리 이렇게 많이 먹었어. 말도 안 돼. 아, 한기찜 납니다. 나 먹을 거줄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. 일단 고기만 좀더 챙기고나서 이동할게요. 저 고깃배가 이동했죠. 하나 아 네, 이동했을거예요 으으 끊기기 시작합니다. 나중에 낚시 담당자만 좀 많으면 해결이 될것 같긴 한데 자, 정어리 좀만 더 만들게요. 이제 다섯 마리니까 다섯 개씩 만들어야 돼요. 저 고기 가크긴 한데 그래도 뭐 저에겐 초밥이 있잖아. 요 초밥이 있으니까. 일단 차근차근 주도록 할게요. 잠깐만. 그리고 건조대는 좀 많이 만듭시다. 우이? 아이고 좀만 기다릴게 나중에 줄게 나중에 좋아요 자 마지막 오핵 장소도 다 수거를 했으니까 슬슬 이동을 할 때가 됐죠 일단 배가 복귀하면 바로 이동을 할게요 자 회복 속도 엄청 빠르죠? 너는 왜 거기 있니? 너 거기 꼈니? 이해가 안된대데 이거 한번 좀 봅시다. 헤헤 꼈구나 이런자 이동합시다. 어 여기가 아니구요. 이쪽이죠. 여기에 도서관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꽃철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고요. 나쁘지 않아요. 자 빠르게 이동합시다. 우선 랜드마크를 또 탐험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있어요 아이고 자 당연히 수, 그 수확을 해야 되고 왼쪽에 고기들 두 마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지정을 해주고요 하나 둘아행복한다 자 그런 다음에 음, 얘들 노란색이 될때 그때 먹이를 주도록 할게요 좀 기다립시다 기다려 너네 버그 같아 일단 기다려봐 자 어느새 먹는 게 100개가 넘었네 이거 잠깐 중단시킬 필요가 있겠죠 앱비둡시다 음, 그래, 좀만 기다리렴. 이제 남은 게물 보관 타워하고 그 다음에 낚시 오두막이죠. 이거 다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하나 보이니까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또 리셋하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지금 나무가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나무도 좀 가져올게요. 아니 제가 얘들 시키면 어떨까? 너네 어차피 놀고 있는데 너희들 시키는게 어떨까? 자이 아이들 어디갔어? 자 먹을거 주고요. 일단은 젖은 나무만 가져오도록 지시를 내릴게요. 너무 구슬풀게 울지마 울지마라 너네 나쁜 놈들이야 내 정어리들 어? 그렇게 수많은 걸 먹어버렸다니 지금도 제 생각엔 버그일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 어? 버그 아내 정어리들 아 다 부었죠 아내정어리들 어떻게 할거야 쟤들 쓰지 맙시다 지금 버그가 걸려서 지금 답이 없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지 내리고 나중에 쫓아내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그래도, 만약에 대비해서 좀 봅시다. 자, 우리, 고철도 모자르고 나무도 모자르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배치시킨 게 좋겠죠. 그런 다음에, 여기 있는 랜드마크 다턴 다음에 이동을 하는 걸로 할게요. 갈매기가 지금 버그가 걸린 것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. 하... 뭐 패치가 좀더 진행돼야지만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어찌 됐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. 이따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뵐게요.